Send me 네. money through the c h a r i 안녕하세요. 건강한 g r 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 to d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f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음.